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 것은 바로 LS 네프라는 아주 짧은 루틴 같은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이 트랙을 가르쳐드리기 전에 이 기술은 제가 어라운드스케어라는 채널에서 배웠고요. 지금부터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탑 그립으로 와 주셔야 하고요. 탑 그립에서 검지를 이렇게 쫙펴 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요. 자, 중지 엄지가 이 베글레를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 검지가 이쪽 부분에 이렇게 말리면 안 됩니다. 한이 부분, 요 부분에 말려야 돼요. 이첫 번째 마디 요 부분 있죠? 이쪽이 이렇게 말리고 어 이게 이름 자체가 L-Snap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냅을 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냅을 치면 이렇게 중지에 맞으면서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줄을 잡고 돌리면 이 스냅을 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공간이 남지 않죠 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엄지로 자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갔죠 자, 이 상태에서 줄이 이렇게 돌 겁니다 이렇게 돌때 중지로 이추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고 회전을 이렇게 줘서 한꺼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엄지가 돌리고 줄이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중지가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돌릴 때 이제 이 중지랑 약지를 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감기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정도요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 상태에서 이렇게 감겼죠? 자, 감길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 검지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놔주시면 추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이때 새끼손가락이 이 추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힘을 주면 이렇게 기술이 이제 연계가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천천히 제 손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하나 됐죠?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엄지를 하니까 엄지로 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지를 잡으면서 셋한이쯤 왔을 때 검지를 떼주세요 그러면 이게 추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겠죠? 이때 새끼손가락이 여기 에 걸린 추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 반동으로 이렇게 줄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인칭으로 한번 보여 드리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었구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